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을 안해서 얼굴은 <웃음> 없애고 여러분들께 잠시 저의 스케줄표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왼쪽에 보시면 다나쌤의 수업들 이라고 해서 온라인 클래스랑 오프라인 클래스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의외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온라인에는 클래스 101이나 뭐, 아니면 도맥국의 윌비스? 그리고 마이비스킷이라는 곳이랑 그리고 사이클 여기 주로 네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한곳더 늘었는 곳이 있죠 온, 오프라인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쓰지는 않았지만 탄탄 아카데미까지 다섯 번째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탄탄 아카데미 이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해서 스마트 투어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내용이죠. 네,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탄탄 아카데미는 커뮤니티에서 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렇게 일곱 곳에서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한 곳이 또 늘었어요. 한 곳이 더는 곳이 바로 도매. 도매국이라고 하는 교육센터가 있는데요. 도매국 교육센터에서 카페24 그리고 도매매 플랫폼 두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강의 안으로 만들었는 내용을 뒤쪽에 가지고 왔는데요. 어, 제가 주업이 원래 강사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카페24와 도매매가 일을 쳤어요. 어떤 일을 쳤냐면 도매매에 있는 상품들을 클릭 한 번으로 카페24에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카페24에서 마켓 통합 관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마켓 옥션 1 1번가 인터파크, 쿠팡, u f 팀원 등등의 10개의 사이트 12개의 사이트 그리고 해외 사이트 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상품 내보내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목차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랑 언택트 시장이 대두가 되면서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한 예상을 어, 뇌피셜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매매 상품과 카페24를 이용해서 어떻게 쇼핑몰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와 차이점, 그리고 도매매와 카페24의 판매 사례, 그리고 쇼핑몰의 전체 제작 단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카페24라는 곳으로 개발 발을 했을 때 어, 디자인만 하면 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해야 하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수업 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는 이야기는요. 언커넥트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언어가 합성어가 돼서 나온 게 언택트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언택트 시장은 사실은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 패턴에서 나왔던 거라 가지고 어 직원과 직접 마주치지 않기를 원하는 2030 세대와 그리고 유통사의 인건비 절감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어, 무인 자판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키오스크 같은 걸로 주문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건만 받으시고 어, 퇴장하시면 됐죠 그러니까 직원이랑 만날 필요도 없었던 그런 언택트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훨씬 더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언택트 시장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시장이 변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 자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자료들 중에서 쇼핑몰과 관련이 있을 만한 자료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홈코노미라는 것으로 해서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점, 그리고 컴포트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제는 소확행이라는 거에서 플렉스란 단어가 나왔었지만, 다시 소확행이라는 단어로 돌아가면서 불안감이나 야외활동이 자제하면서, 어, 자제가 되면서 그로 인한 우울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지출이 발생한다는 게 컴포트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생활방역 자체의 시장이 증가한다는 것과 4차 산업혁명이 좀더 빠르게 다가왔다는 것 그리고 웰니스 가전 사업이 대두가 된다는 것과 에듀테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연관된 상품들 어떤 것들을 볼수 있는지를 제가 수업 때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블랭크를 해놨고요. 그리고 홈코노미 어, 시장이 되면서 쇼핑몰 창업은 어찌 보면은 이제는 필수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할수 있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당연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언택트 상품 소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시장에 가지 않아도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이트가 도매매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매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송도 직접 배송기사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다 갖춰진 것이 바로 카페24와 도매매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써머리로 지금 강의안에 일정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카페24와 도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조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도매매에 있는 상품들을 전송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카페24로 상품이 전송이 됩니다. 한꺼번에 50개씩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네이버 그리고 오픈마켓 등등의 노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포털 노출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카페24 쇼핑몰을 만드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광고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품을 찾는 시간과 등록하는 시간이 절약이 되고 노출하고 마케팅하는 시간이 절약이 되는 이 바로 도매매와 카페24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카페이 14의 가장 큰 장점은 메인 아이디 하나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하나의 아이디, 사업자 하나의 아이디에서도 여러 개의 아이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매매로 이쪽으로 상품 1000개를 보냈으면 여기도 1000개, 1000개, 1000개, 1000개 내보내 가지고 내가 쇼핑몰로 다섯 개를 한꺼번에 운영을 할수 있는 것도 카페이시다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 쇼핑몰에서 연결을 해 가지고 상품을 더 뿌려낸다면 이것은 바로 가지 지치기의 끝판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도 내 상품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매매와 카페24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카페24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매매 상품을 어떻게 옮기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카페24를 통해서 기본 정보 입력하는 쇼핑몰 기본 세팅을 하고 도매매 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페24 자체의 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품을 전송 또는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카드사를 연동시켜 주시고요. 네이버, 구글, 카카오, 다음 등등의 사이트에 상품을 노출시켜 주시면 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수업이 바로 도매국 교육센터에서 하는 카페24와 도매매 연동되어 있는 수업, 바로 단아쌤이 하는 수업이죠. 어, 목차로는 조금 더두 어, 가지가 더 있는데 이두 가지는 사실 조금 어,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유튜브에선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와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쇼핑몰 만든 단계를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리면 수업 내에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강의안은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무료 세미나 무료는 아니지만 네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는 거라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카페24를 이용해서 도매매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보시는 강의안에 대한 수업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함께하면서 저와 쇼핑몰을 다 완성해가는 과정으로는 4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3시간씩 만나면서 저와 함께하는 과정인데요. 어, 사업자 등록을 여러분들이 해오시면 카페24 가입하고 도메인 연결하시는 거 그리고 무료 디자인으로 반응형 디자인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첫 번째 날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 것을 도매매를 연결해 가지고 상품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피지사 가입을 할수 있는 단계에 준비가 가는 것이 두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날이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 상품이 이제는 보여져야겠죠. 여러분 사이트 등록하시고 네이버 쇼핑에 여러분 상품들 등록했는 상품들이 연동이 될수 있게 할 겁니다. 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과제가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상품 등록을 해오시고 그리고 가입하신 다음에 피사 등록하고 심사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숙제를 다 해오시면서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상품 천개 카페24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도매매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지마켓 옥션 11분간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에 등록을 할수 있는 오픈마켓 연동 기능까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SNS 로그인이라든지 애널리틱 연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카페24를 이용을 해서 쇼핑몰을 창업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작업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저와 함께 모두 다 이룰 수 있고 고 만약에 이 수업을 듣지 않고 혼자서 카페에서 쇼핑몰 세팅하시는 걸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이것을 제가 에이전시로 대행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면 기본적으로 2에서 300만 원 정도 받는 작업을 여러분들께 직접 안내를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수업 내의 영상들은 복습 영상을 따로 여러분들 비밀링크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단톡방으로 운영이 되면서 여러분들 상품 등록과 숙제를 잘 하셨는지에 대한 검토를 끊임없이 하면서 집중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는 수업이 바로 도매국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하는 카페24와 도매에 연동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제가 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나와 가장 맞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에 계셔서 올라오기가 힘드시다면 온라인 수업 쪽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만약에 서울에 계시거나 그 음방에 계신다고 하신다면 또는 지방이지만 일주일 에한번 정도는 나를 보러 올수 있다 뭐 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인 오프라인 교육센터 중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맞는 곳에서 어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아니면 인천디자인재단, 광운대학교 수업, 그리고 청년차 상인 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무료 수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 참여자의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별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네이버 파트너스케어는 무료 수업이긴 하지만 잠적 지금 휴식 기간이라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시 재개가 언제쯤 될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카페24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수업을 하지만 제가 이곳에선 디자인 수업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이 필요하시다면 이곳 수업을 들어주시고 제 유튜브 강의 중에서도 무료 디자인으로 디자인하는 내용이 있죠. 그 부분의 심화 과정을 좀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국 교육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지금 설명드렸던 카페24와 도매매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쇼핑몰 창업하는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저는 주업이 강사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제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분들의 복습 영상들이 위주로 올려지고 그리고 제 수강생분들이 질문하셨던 많은 쇼핑몰의 궁금한 기술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100% 답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지식을 여러분 여러분들과 나눔으로써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분들께 또 쇼핑몰 창업에 계속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저의 뇌피셜적인 내용까지 같이 담아드리는 게 유튜브에서 무료로 여러분들과 저희 지식을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직업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오해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강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돈을 받고 하는 수업이기는 하지만 필요하시다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강의로서 어, 유튜브 영상으로서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다나샘 채널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강의들에 대한 소개들도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영상으로서 여러분들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고 복습에 영향 음, 복습을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밤이 늦어서 입이 꼬이네요. <웃음> 입이 꼬여? 네, 혀가 꼬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비가 많이 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